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13일 후인 3월 24일 새벽 4시 35분 12초에 충북 옥천군 동쪽 23km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동일본 대지진이 옥천 습곡대를 자극한 것인가 그후 잠잠했던 충북 옥천 습곡대에서의 지진은 2018년 2월 4일, 충북 옥천군 북북동 쪽 8km 지역에서, 2011년 3월 24일과 같은 규모인 규모 2.8의 지진이 7년 만에 발생을 하였으며, 충북 옥천 지진 발생 7일 후인 2018년 2월 11일, 오전 5시 3분경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에서도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2018년은 어떤 주변 환경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먼저 충북 옥천 지진 이틀 후인 2018년 2월 6일 15시 50분 42초에 대만 화렌시에서 북북동 쪽 22km 지점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2월 3일부터 이 지역에서는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19차례에 걸쳐 발생한 가운데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2월 6일 옥천 지진 발생 19일 후인 2월 25일 남태평양 하피안 유기니에서도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을판 구조론에 따르면 지진은 판의 경계부에서 판들끼리 충돌을 하거나 이 벌어지는 판 경계의 지진과 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판 내부 지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거의 다판 경계의 지진이고 한국이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판 내부의 지진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환태평양 지진대입니다. 환태평양이 조산대는 태평양을 둘러싸는 지진대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거쳐 이 지중, 지중해에 이르는 이 알파인 히말라야 이 지진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환태평양과 알파인 히말라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지진 안전지대인가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하나의 세포로 함께 숨쉬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한 이후 한국 역시 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 2022년 9월 11일에 남태평양 파피안 유기니에서 7.6의 대지진이 발생한 을지 6일 후인 9월 17일에 이 충북 괴산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을 10일 뒤인 9월 27일에 중북, 충북 영덕권에서 다시 1.1의 미소지진이 발생하였고 을 12일 후인 10월 9일 이 충북 옥천에서도 규모 1.3의 미소지진이 발생한 을 후에 청주지진을 한번더 지나간 후 29일 10월 29일 충북 괴산에서 1.6의 미소지진을 시작으로 해서 1.3 그리고 3.5 그리고 바로 그 문제의 4.1 강진이 10월 29일 충북 괴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마지막 충북 괴산 이어진이 작년 2022년 11월 13일에 발생을 한후 마무리되고 끝나는 듯 보였으나 두달 뒤인 올해 2023년 개명년 1월 15일에 다시 한번 충북 괴산에서 규모 1.6의 미소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그후 23일에는 충북 충주와 오늘 2월 2일에는 충북 제천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문제의 충청북도의 옥천숲곡대가 지나는 대전 역시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27일 오전 6시 53분께 대전 유성구 남서쪽 3km 지역에서 규모 2.5의 대전 지진이 발생했으며 대전 도심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 2006년 3월 19일 이후 10년 만에 일이었습니다.